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네? 누구세요? 여기가 마리아네 맞죠? 네! 제가 마리아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반가워요 마리아 응, 응. <웃음> 등에 날개가 있네요? 혹시 천사세요? 그래요. 제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헉! 가브리엘 천사님이요? 네! 아주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웃음> 노래 한곡 할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통을 축가합니다. 축가합니다. 어? 축가. 어? 뭘 축한다는 거지? 뭐야? 노인 알고 있어? 축가합니다, 마리아. 당신은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네. 그것도 바로 하느님의 아이랍니다. <웃음> 어.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밖에 없어요. 알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누구도 아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 어...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죠? 네, 저희 이모님이요. 네,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너무 어린걸요? 의심하지 말아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네? 아버지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 자, 마리아. 저를 따라서 어. 숨 잡아 봐요. 어. 아. 어때요? 좀 차분해졌나요? 어, 조금요. 마리아, 정말 놀랐겠다 그쵸?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면 어떻게 할것 같나요? 우리 함께 마리아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어,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예수요? 어... 어 뭐지? 어 뭐지? 어나 아, 모르겠어 불라 마리아, 마리아 어디 가요? 아유 자꾸 어디 도망가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 주실 거예요. 아저 잠깐 시간 좀 가져도 될까요? 아유 내가 설마. 잘못 본 건가? 아니면 거짓말쟁이? 아 아닐 거야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느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딸입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당신은 가장 멋진 엄마가 될거예요 천사님! 천사님!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마리아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